Fickle heart 집에서 뭔가 할 때는 이렇게 하루 정도는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집하고 꼭 사무공간하고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바잉 사가지고 가려고요 어떤 거를 요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퇴사를 하고 저한테 남은 거는 기회비용보다는 정말 비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물론 월급만큼의 수입은 결코 안 되지만 취업을 미룬 어떤 선택 대신에 나에 대한 투자를 할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보면 예전부터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매력자본을얘기 ...를 주구장창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어떤 제 말처럼 소하이의 가치가 조금씩 진짜 상승하고 있다는 걸뭐 엄청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퇴사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비용밖에 안 남았다면 요즘엔 퇴사하고 그 남는 시간이 기회비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그 얻은 시간을 나에게 한번 투자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어요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다르트 계획을 한번 짰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적었는데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전자책 쓰는 거예요. 물론 지금 2021년이 반이나 남았지만 전자책은 초반에 쓰다가 어느 순간 좀 너무 정신이 없고 뭐 하나에 포커스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스탑했었는데 이제는 새 여사도 올해 1월 1일부터 새 기수하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잡았고 모노모노 나오는 것도 일러스트를 배워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노모노 제품은 언제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대학원도 나름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다아트에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어, 제가 계획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딱 하나, 전자책을 스탑했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이 소중한 시간을 전자책을 쓰는데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참 이 전자책이 유튜브 상에서 n 잡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떴었고 또 월급 외 수익을 만들자라는 취지였는데 요즘 보니까 이 전자책 시장은 저처럼 약간 일반인이 하기에는 부수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도 다 하고 돈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전자책 플랫폼에 가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거의 사 하시는 분도 없고 뭐 리뷰도 거의 없어요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괜히 돈도 안 되는 거 여기다 시간만 와장창 투자하는 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스탑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한테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는 제 마음가짐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미 돈이 될까라는 그 고민은 접어두고 제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 책이라는 족적을 남기는 거 지식 창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제 진짜 어떤 이런 열정에 내 시간을 투자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진짜 과거에 저한테 너무 고마운 게 회사 다닐 때돈 진짜 열심히 모았거든요. 연봉과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많이 모았다 하는 수준으로 모았었고 또 나름대로 소소하게 투자를 했었고 한 덕분에 지금의 생활이 제가 과거에 했던 후회들을 하지 않게 지금 발버둥칠수 있는 그런 운덩이를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저를 위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상 사치였겠죠. 그래서 전자책 쓰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볼 예정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태해지는 저 자신을 제가 스스로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처럼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웅덩이가 아니라 호텔 수영장을 <웃음> 만들어 놓았길 바라며 그래서 중요한 건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달려봐야겠다. 할수 있다. <목소리> 택배 붙이고 올게요 제가 좀 열심히 살고 자기개발하는 모습이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힘에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 올인원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복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포를 그냥 아무 때나 지금 먹고 있고 하루 3,000원으로 12가지 필수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먹는 거다 보니까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여기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거든요 먼저 이 하얀색은 알티지 오메가3인데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검은색은 아스타잔틴이라는 건데 눈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초록색은 비타민 6종과 미네랄 2종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 기능 향상에 좋다고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은 코엔자인 큐텐인데요.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챙겨 먹는 것중 하나예요. 항산화나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을 먹다 보니까 나의 피곤함을 확실히 줄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하신 분들 바쁘다 지쳤다 이럴 때는 건강 보조제를 꼭 챙겨드세요. 여러분 건강이 자산입니다. 진짜 그럼 오늘도 화이팅 빨간색 눌었어 지금 화이트 와인은 좋아 음. 네, 자연스럽게 아, 이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무병장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복학생 선배들이랑 지금 원반던지기 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웃음> 오이. <웃음> <오> <웃음> 내가리가 없죠? <웃음> 자, 이로 <로로> 하러. 이렇게 달밤에 체조를 <웃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균 연령은 제가 제일 어리니까. 30 3 1일32 34고요. <웃음> 이러고 놀아요. 어디 있지? 여러 개 저기 있다. 그렇게 높 가지 않 지쳤습니다, 저는. Don't get attached And when we're better We'll know it's time To move on to the next Mama said when I was younger Couldn't be alone I still can't be alone No Lay me down Lay me down slowly Careful I'm falling apart Maybe just stay I'll ever fall in love with you baby I don't think I'll ever fall in love with